아. 그러니까 여기 이중턱이 백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한 스무 개 남겨놓고 팔십 개를 다 빼요. 어 그러다 보니까 네. 사이즈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음. 남아 있는 스무 개가 물론 살이 찌면 커질 수는 있겠죠. 음. 그래도 한계가 있어. 그러니까 극히 드물다. 그렇죠. 어 잘안 잘 찐다. 쉽게 말해서 잘안 커진다. 백 개가 있을 때 커지는 거하고 스무 개가 있을 때 커지는 거는. 그죠오 너무 좋은데요?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흡입술은 좀 목적이 달라요. 음. 유사라든 음. 이런 것들은 사실 사이즈를 줄여주는 목적이 더 커요 사이즈 그냥 파괴는 못하고 미세하게 이렇게 줄여주는 그렇죠. 역할을 하는 거구나 흡입은 숫자를 줄여주니까 네. 환경 자체가 개수가 작으니까 음. 이게 커지더라도 한계가 있다 음. 그렇게 생각하세요